게임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무슨 일입죠? 네?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누구부터 죽여줄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 먹잇감은 누구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입죠? 한바탕 <목소리> 돌아볼까 <목소리> w 란잔 t e l 원하는 대로 하 else? What l 누가! 내 토끼만 좀 볼텐가? 빨리 움직여! 건명보다 제가 낫죠!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한잔할 시간인데, 명령만 내리게. 네? 영인은 실연들이라 원하는 대로 드리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을 내려 주십시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 스충전 완료! 병력이. 병력이. 병력이. 병력이. 병력이. 병력이. 병력이. 병력이. 병력이. 병력이. 병 어디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을 내려 주십시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웃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해주지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럼 날 불렀는가? 많은가 부족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돌아볼까? 네. 건물 내려주십시오. 그림자 분신술. 아, 군 병력이 다금한데 궁금한데? 궁금한데? 궁금한데? 궁금한데? 궁금한데? 궁금한데? 궁금한데? 궁한데한데한데궁금 일어나겠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지의 신에게 경배하라. 무슨 일입죠 대지의 신에게 경배하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약을 존중하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가날 불렀는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질신에게 경배하라그가날 불렀는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스가 부족 목표 설정 대지신에경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체신에게 경배하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나이 불렀느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I'm a get c 这个完成<音><音><音><音><音>